제2군 하나님의 말씀 환경파괴로 정충이 죽어가니 너희 인간이 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죽범이니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간의 종족이 멸종되어 간다는 것을 알라 너희는 내가 준 가축과 식물을 가지고 먹고 살려 하지 않고 너희 육신을 위하여 닥치는 대로 살생하니 이로 인하여 지구는 파괴되어 너희 종족을 번식시키는 씨앗인 정충이 죽어가는 것을 너희는 모르나니 너희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여 너희 씨앗을 죽게 함으로 결국에는 생산 기능이 마비되어 종족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느니라. 너희가 너희 육신을 위하여 죽인 짝을 잃은 짐승들의 원성이 너희를 공격한다 하였으니 너희들의 2세, 3세들이 생산되지 않아 너희를 보호하는 후손이 없게 되며 너희가 고령이 되었을 때는 지금 살생하고 잡아 죽인 짐승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성서에서 말하기를 어느 기간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너희가 종족을 생산하지 못하여 후손을 만들지 못할 때 그게 바로 종말인 것을 그를 빙자하여 우매한 사람들을 쇠사슬에 묶지 말라. 너희는 내가 준 너희에게 기르고 갖고서 먹으라 한 동식물만 먹는다면 종말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물 전쟁이요 공기 전쟁이요 과학 전쟁이요 너희 생산 기능이 마비되어 혼란이 오는 것을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느니라. 이제는 개인의 영달을 버리고 온 인류와 더불어 너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니라.